네 안녕하십니까 플루토스 엑시아입니다 오늘 어, 2019년도 8월 17일 토요일이고요 제가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 잠시 공유했던 거 저희 회원분들한테 녹화 제공해 드리려고 잠시 줌 켰습니다 어, 보시면은 비트코인 주봉 지금 비트맥스 거래소에 비트코인 주봉 보고 계시고요 이거는 오늘 내일 일은 아니에요 계속 저희가 체크했던 그 가격선들에서 다시 한번 점검 차원에서 본다 이겁니다. 지금 상황을 좀 파악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화살표 손가락으로 띡 누르고 있는 이 가격 종가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두달 동안 지금 계속 못 넘고 있고요.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네 차례 정도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주봉상 크게 이탈한 적도 있었고요. 크게 이탈한 적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적도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탈하는 힘 자체 이게 이제 기세 모멘텀 자체가 약해지고 있는 거는 분명히 알수 있어요 올라가려는 게 약해지죠 누르는 힘이 계속 보고 수렴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뷰나 아니면 은 다른 트위터 인플루언서들 각종 뉴스 뭐 이런 분석가들 보면은 이런 수렴 수렴하는 모습 그리지 않은 분석가가 없어 이게 아주 그냥 디폴트입니다 당장에 이거 이, 이 넘어가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진행되어 이 있습니다 두달 동안 계속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되게 지겹죠 특히나 어, 투자에 조금 경험이 없으시거나 차트에 대한 기술이 없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좀 지겨워 그리고 조급해지죠 조급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럴 때 있어로 여유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다 아는 사람들 이거 다 이런 팁을 여기저기서 다나 이게 뭐, 왜 중요하냐면 여길 넘는다고 해가지고 가격이 올라간다니까 이렇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요 개똥이나 소똥이나 미국 윌리엄스나 저쪽 인도에, 인도에 있는 하메드나 전부 다이 선을 보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선들그 말인즉 넘어가게 됐을 때 이런 가격을 종가로 마감하게 됐을 때 사람들은 어떤 어떤 심리 상태가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당연히 당연히 추가 상승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생각하게 될 거잖아요. 거기에 편승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답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기서 움직이는 10%에서 20%에 욕심부리면 안 돼요. 뭐, 물론 그 단타 매매 하시거나 아니면 마진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좀 중요하죠. 중요하지. 그거는 지금 주봉에서는 전혀 쓰잘데기 없는 얘기다. 그 얘기는. 그런 분들에게는. 그런 분들은 주봉, 주봉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죠. 지금은 큰 흐름 속에서에 대한 트렌드를 말씀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요요 요 가격선 어 얼마 정도 되냐면 대략적인 가격으로 대략적인 가격으로요 짠 찍으면은 어, 11.5K 11.5K 정도 됩니다 넘어갔으면 좋겠어 빨리 그리고 어 지지 받는 가격에 이제 매수로서 사람들이 대응하는 매수존 서포트 레벨 뭐디멘드존 여러 개뭐다 똑같은 말이긴 한데 사람들이 사는 살려고 하는 가격 아이 이 가격 정도면은 사람들이 사겠는데 이 가격에서는 사람들이 살것 같으니까 팔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가격 지지선이죠 그런 가격이 이제 블럭으로좀 나눠서 보면 이블럭 상단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차례 정도의 더블 바텀을 만들고 야그 상승을 좀 했었죠 이 당시에 더블 바텀 만들고 그래서 그 가격이 9.1k 정도 돼요. 비트맥스 거래소에선. 여, 이 가격이랑도 거의 뭐 비슷합니다. 여기선. 여기 가격이랑도 비슷한데, 과거에 2017년, 2017년도에, 아2 1 8년도지 2018년도 큰 하락 이후에 첫 번째 반등 나왔던 이, 한번 패턴을 한번 살펴보면, 이 당시엔, 어, 좀 길게 빠지긴 했었지만, 결국에 지킨 거는 2017년도에 오더블록 상단 여기를 지킨 거였거든요. 여기처럼. 꼬리가 이렇게 길게 있었을 뿐이지. 지키긴 했어요 주봉상 그리고 반등했는데 50% 이상 못 올라갔었죠 못 올라가고 과거 요런 자리들에서 이제 저항을 받았는데 우리가 주목하는 거는 이 캔들에 대한 이 센터 라인입니다 이거 컨퍼메이션 레벨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확인 레벨입니다 확인 레벨 이 가격선을 이 당시에도 이렇게 올라가도 올라가지 못하니까 하락이 좀더 이어졌어요 이때 2018년도에 이 캔들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죠 캔들 지금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가격선이 어디냐? 라고 보면은 약백 아니 오 590만 600에서 1500 정도 될것 같습니다. 요 캔들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요 캔들. 아직까지 mm 애매, 모 하기는 해요. 왜냐면 하요 캔들 요 하단으로 또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mm 모 하지?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간격으로 이렇게 구간으로 요렇게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구간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밑에서 지금 지원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은 여기를 넘는 것인지 아직 방향이 애매모하긴 호 한데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죠. 금주 혹은 다음 주에, 다음 주에 확실하게 돌파하는 만 600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수렴의 상단에 대한 1차 저항을 우리는 확인을 할 것이고 넘어갈 수 있는 기대가 커진다 이거죠. 넘어갈 수 있는 기대가 커지지만 그렇지 못했을 땐 과거의 모습을 참고한다. 한 달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한다. 그러면 9100의 지원을, 9100의 지원을 한번 기대는 해보겠지만 이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봐요. 이렇게. 물론 여기서는 이 미드, 어, 오버, 오버로드의 이 EQ 라인 가운데 센터에서 여기 지원을 받았어요. 그, 작년, 아니, 작년, 이번 5월, 6월에 그 EQ는 820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표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8200도 꼭 체크를 해야 되는 가격선이기도 합니다 뭐 저는 뭐제 생각으로는 좀 이렇게 이탈 됐을 때는 캡슐레이션 사람들이 어 포기하는 단계가 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8200뭐 이런거 8000 앞자리가 팔이 깨지는 순간 여기 꼬리로 빡! 그러고선 끌어올리는 그런 긴 꼬리가 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가격 구간으로좀 보고 있어서 8200이 결국엔 종가 마감하거나 이렇게 캔들이 이렇게 마감되는 꼬리는 여길 찍고 이렇게요 이런 모습을 좀 여기 이렇게 종가가 이렇게 마감되는 거지 <웃음> 여기 센터서 어? 그럴 수도 있다 그게 9월 말 정도 10월 8월 말이나 9월 말 정도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수렴의 하단 이탈하게 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강한 서포트 레벨 7600선입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일봉 예전에 다 얘기했던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긴 합니다 다 얘기했던 거예요 바로 이렇게 내려가지 않고 한번 올라갔는데 결국에 이렇게 고점 높이지 못한 모습이고 더블 바텀 동일선상의 바닥 바닥을 만들었는데 다음번 테스트하게 된다면 이 모멘텀이 줄어들고 다음에 못 올라가면 이게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겁니다 1봉상 가격이 빠지게 되면은 어한 9천에서 7600 정도까지 빠지는 거니까 꽤 많이 빠지는 거예요 한 16% 정도 빠지는 거니까 꽤 많이 빠지죠 지금 가격으로부터 보면은 한 20% 이상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좀 그렇죠 그리고 요가격이랑 요가격이랑 파동상 동일 가격선이기도 합니다 동일 가격선이라서 강하게 지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은 7600이긴 해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가 여 8200이죠 여기, 여기 8200. 다 체크해야 될 가격선, 세 가지 제안을 드리, 제시를 드리고, 지금 일봉에서 보시면 여기 저항 계속 받고 있는 요, 요 선입니다. 여기 블럭, 여기 요, 요, 종가선. 여기 확실하게, 이번 주는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음 주에 여기서 이렇게 머물다가 저점 깨지 않고 다음 주에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는 이 가격을 좀 주목해서 본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일봉에서 그만큼 보면 되고, 아까 전에 수렴 말씀드렸던 거는, 수렴 말씀드렸던 건, 이, 이런 수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4시간 차트. <웃음> 4시간 차트 보면은, 파동이 점점 크기가 줄고는 있는데, 어, 평균 가격선이랑, 그러니까 이동 평균선이랑 가격의 파동의 유사성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보면 이제 슈퍼구피라는 지표. 이 이동 평균선 몇 개들, 지수 이동 평균선 몇 개를 통해 가지고서 그냥 색깔로 표시를 한 건데 지금 여기 무슨 매시간 차트에서 제일 비슷한 곳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비슷하고 여기 비슷하죠. 그중에서도 저는 여기 너무 비슷한 것 같아. 여기선 여기 여기를 좀 여기랑 좀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흐름상으로 흐름상으로 계속 고점 낮아지고 고점 낮아지고 이탈한 첫 번째에서 간격을 좀 벌린 다음에 여기 센터 여기서 지금 저항 받고 있죠. 그러니까 딱 판박이로 보면은, 판박이로 보면, 여기거나, 여기거나, 여기잖아요. 근데 여기는 조금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일 수도 있잖아요. 아이 뭐야 이거, 여기면 이건가? 그대로 한번 옮겨볼게요. 여긴가, 이거.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또 떨어지면. 그죠? 아니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라서 9100, 그 다음에 깨지, 깨지면은 7600, 이렇게. 요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몰러, 못 올라갔을 때인데 지금 당장이 아니라 다음 주, 다음 주까지 도 그래서 좀 요런 모습들 좀 살펴보면 될것 같고, 지금 단기적으로 이 조금이라도 저항이거든요. 이 선, 아까 기억하시죠? 주봉에서 화살표 되어 있던 그 파란색 점선, 11.5, 아 아니 11.5가 아니라 11,500, 500선. 이 선이거든요. 정 받겠지 뭐 여기 매물대 하단이고 여기 보면은 플립 라인이죠 플립 레벨 여기 지지선이랑 저항이 뒤집히고 이동평균선 이탈됐던 단기적으로 가장 강할 것으로 지금 당장 수렴이 계속 유지된다면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선 체크 시첫만천 오백 무슨 말이냐면 아 내려 이렇게 올라가면 이 근처 가면 팔아라 이 소리입니다 팔아야 됩니다 일단. 물론 좀그 밑에서 형성되고는 있어요 수렴, 수렴선은, 수렴 요런 선은 그 밑에서 형성되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서는 팔아라 올라갔을때 아마 이게 지금 이번 주는 아니겠죠? 4시간 차리니까 아마 다음주나 다다음주 매도로서 대응하는 게 아마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 정도만 보면 될것 같고 지금 당장 이거는 올라가는 것보다는 조금 좀 숨죽이고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1시간 30분 차트에서도 보면 계속 말씀드렸던 조정4파동 같거든요 저는 내려가는 거에요 내려, 내려가는 파동이 하나 둘셋세번 셋 나온 거예요 지금 조정4파동 같아요 AB 올라가더라도 자 여기에요 지금 당장은 요선이 뭐냐면은 아까 전에 기억하시죠 이 네모박스 처럼거만 600이네 만 600에서 만700 사이 밑에 그리고 30분 차트에서 봤을 때는 여기선 여기 고점, 저항. 요선. 올라가더라도 요 플래그 만들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으나 올라가더라도 저항받을 것이다. 저항받을 가능성이 크다. 근데 지금 30분에서 1시간 차트에서는 지금 돌파하면서 이동평균선이나 이런 거는 좀 우상향, 우상향하고 있고, 각종 지표들도 보면은, 아여기 다이버전스 나왔네. 수렴 중이네. 별로네. 지표도. 30분 차트에서 지표도 별로네. 올라가더라도 큰 큰 상승으로 는 무슨 특별한 무슨 외부 이슈가 생기지 않으면은 이렇게 될 가능성은 좀 굉장히 희박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러면은 주봉상으로도 이번 주 체크 다 했고 다음 주도 어떻게 될지 우리 시나리오 써 봤고 단기 차트도 살펴봤으니까 지금 당장은 만약에 롱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런스트렌드나 지금 요, 요 요선 있죠, 요선. 요 가격선이 얼마냐면 1300 정도 되나요? 그냥 이거 요거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기 돌파했던 요 가격, 여기 지지받으면서 넘었던 여기 여기 지금 현재 단기 지지선 이탈되면 여기 테스트하고선 올라가고선 내려간다라고 보시고 이탈되면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지받고 여기서 매도 매도 신호 나오면 단기 매인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쇼패팅 한번 해 보세요.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녹화 종료. 고맙습니다.